돌아 <debuted> <kunli craop> 왔어? 야, 리가 야, 겠어 야, 서 서둘러 가! 야, 야, 야, 야, 야, <끼리> <샤워>. 뭘까? 2차 <끼리> 더블 점 다시 한번더 자자 <끼리> 으쌰+ <끼리> 으쌰+ 이쌰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 아나요으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샤 으쌰+ 으샤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쌰+ 으 으쌰+ 으으 삼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으쌰 이, 이, 으쌰 어, 조금만 봐줘